나요 뭐 할까요 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캠버리지 동아시아사 이번에는 한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발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 교과서는 12, 1 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그 건국의 과정이 어, 신화로, 설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설화 또는 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 추정해볼 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나라들의 건국신화 설화 같이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는 부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의 아들인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해부루가 부여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해부루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바위 밑에서 금색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이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바위를 들어 보게 하였더니 그 아래에서 금 두꺼비처럼 생긴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왕자로 삼고 뒤에 왕위를 잇도록 하였으니 그가 바로 금두꺼비 왕금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금와 왕에게는 대소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왕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금와 왕이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강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여인이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나는 유하라고 하고 강의신 하백의 딸인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오 하늘신의 아들과 하룻밤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 임,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고 해서 나를 혼내 집에서 쫓아내서 여기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금화왕이 유아 부인을 불쌍히 여겨서 궁전으로 데려가서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아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무엇을 낳았나요? 알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그죠? 사람이 알을 낳다니 이 어찌 개의하지 않은 일인가 싶어서 재수없다 알을 깨뜨려 버려라 라고 해서 망치로 때렸는데 알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다 버려라 라고 해서 들판에 내다 버렸더니 새들이 날라와서 그를 알을 품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뭔가 신기한 일이다 이거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다 어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해서 궁전으로 가져와서 유아 부인에게 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다? 주몽이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를 굉장히 잘 쏘고 용맹하여 주변에 따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점차점차 점차 이 주몽이라고 하는 존재, 어, 존재가 존재 부여해서 부각되기,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금와 왕의 아들이었던 대소가 내가 아니라 주몽이 인기가 많자 얘가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을까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소가 주몽을 해치려고 하자 생명의 <웃음> 위험을 느낀 주몽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졸본 지역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이런 고구려의 건국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하늘의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음. 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설화라고, 건국 설화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 부여계 유민과 그리고 졸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졸본의 토착민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구나. 무슨 한부? 서로 다른 성격의 부족 집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연맹왕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또이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몽이 고려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난 이후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의 이름은 유리이고 주몽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뭘 보고 널내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리라는 청년이 품속에서 부러진 칼의 반쪽을 꺼내더라는 거죠.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해서 내려올 때 부여에 있던 부인에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을 내 아들이라는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시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부러뜨려서 칼 반쪽을 부인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몽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칼의 반쪽하고 유리라는 청년이 준 칼의 반쪽을 맞춰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나 다음에 네가 왕을 하렴. 해서 이후에 유리가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라고 해요. 자, 그 모습을 본.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난 이후에 졸본 땅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 온조와 비류는 아배단한 형님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왕이 되게 굴렀구나.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라 마음을 먹었다고 라 하죠. 자 그래서 온조와 비류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가운데 온조가 한강 유학의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도 어떤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부여계통의 사람들이 고구려를 거쳐서 내려온 이 고구려계통의 유민들이 한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함께 결합을 해서 세운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백제 역시 연맹왕국으로 출발했음을 알수 있는 건국설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나요? 한 번쯤 뭐 들어본 이야기들 아닌가요? 네, 처음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신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한, 진한, 변한 가운데 진한이라, 진한에 이라진한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왕위에 오른 사람과 관련된 또는 건국과 관련된 설화가 세 가지가 전해져 내려와요. 첫 번째는 나라를 세운 박혁거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봤나요? 이 사람도 어디서 태어났나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이런 거. 어, 노래도 여러분들 불러본적 있지 않나? 아닌가? 음. 자. 어, 백마가 앞으로 앉아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백마가 붉은색 알을 품고 있더라 그리고 그 붉은색 알에서 태어났으니 이를 박팟거세라고 불렀고 신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나는 이런 설화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지배자가 나름, 다른 피지배자들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설화적 장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덥다 아 요즘에 좀있 여름이 있어 반팔 입고 다녀야 되겠어 음. 자박혁거에 설화가 있고요 석탈해 설화가 있어요 바다에서 나무상자가 하나 떠내려 왔는데 그 상자 안에 어, 건장한 아이가 하나 타고 있더라 그리고 손에는 석탄을 하나 쥐고 있더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석탈해라고 지었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와요 또 어, 신라에는 게림이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 숲속에서 닭, 우는 소름,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닭이 금색 상자 위에서 꽃기어 하고 울고 있더라. 가까이 다가가서 금색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아에 그 안에 산내 아이가 있었고 그가 바로 김알찌고 이후에 신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김알찌설화도 전해져 내려옵니다자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배자가. 세보일러 그렇죠. 다른 나라들과는 자기가 다른 존재임을 과시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신라에서는 이세 명의 성시에 대한 이런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온 까닭은 무엇일까? 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설화가 세 종류나 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왕이 세본다 그렇죠. 박씨 집단이 왕이 할 때도 있었고, 석씨들이 왕이 할 때도 있었고, 김씨들이 왕이 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마다 나름 뭔가 신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신라는 어 실제로 어떠한 나라였느냐? 아마도 박씨 집단과 석씨 집단과 김씨 집단 등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연맹 왕국이었을 것이고, 그세 집단의 힘이 비슷하거나 혹은 시기에 따라서 전성기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뭐 완전히 로테이션을 도는건 아니지만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왕위에 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강한 모습인가요, 약한 모습인가요? 강한 거, 약한 거요? 한 명의 집안이 왕위를 독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왕권이 강한 거, 약한 거요? 약했던 그렇죠 왕권이 약했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무랑 시기 때부터 김씨 집단이 왕이 차지 자리를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김씨 집단의 왕권이 권력이 어떻게 되었다?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김씨 집단부터, 어, 내부락 때부터 김씨들이 신라의 왕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신라 역시 연맹 왕국에서 출발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야는 낙동강 하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고대 국가이고요. 건국설화로는 김수로설화 같은 것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변한 지역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왕을 필요로 해서 언덕 위에 올라서 하늘에다가 대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굳이가 들어봤죠? 문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어 이렇게 이제 아, 아, 국어 시간에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본 거지 그러면? 네. 아무튼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금색 상자가 슝 하고 내려왔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황금색 알이 6개가 들어있더라. 그리고 그 알에서 각각의 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수로였다. 그리고 김수로를 비롯한 나머지 5명의 아이들도 각각 가야 지역의 왕이 되었으니 이게 가야 연맹의 성립이다 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야 연맹 역시 6개의 왕이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죠? 연맹왕국으로 출발했고 실제로 연맹왕국으로 끝나긴 합니다만은 연맹왕국 국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맹왕국들 가운데 초반에는 금관가야라는 어, 국가가 가장 힘이 강해서 어,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삼한시대 변한때부터 철기가 무척이나 풍부해서 철기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반 고대 국가들은 모두 어떤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아직까지 왕이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해서 각각의 부족장들이 저마다 영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무슨 왕국? 연맹 왕국 단계로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연맹 왕국에 불과했던 나라들이 점차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명의 강력한 왕이 나머지 나라를 지배하는 구대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라가 성립될 때는 아직까지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따르는 부족 집단의 지역 정도만 통치할 수 있었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부족장들이 있어서 그 부족장들이 각각 자기 부족의 영역을 통치하였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이룬 연맹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나나요? 네. 그래서 왕이 있기는 하지만 왕은 이 여러 부족장들의 대표자, 여러 부족장들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존재에 불과했지 실제로 이들보다 아주 뛰어난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라의 중요한 일,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는 왕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 부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고구려의 제가 회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백제에는 정사함 회의, 신라에는 화백 회의,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중학교 때 들어봤나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연맹왕국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정치적인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나? 굳이 한 명의 강력한 왕이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치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가지고 중앙집권화, 왕권 강화라고 하고 그렇게 된 나라를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굳이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넘어갈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꼭 그래야 만했을까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죠. 자, 조만간 우리도 이제 체육 대회 같은 거할 거고, 그죠뭐학교 저기 면 학생의 주체에서 피구 대회 같은 것들도 할 텐데 어떤 반들이 체육 대회 우승할까, 어떤 반들이 피구 대회 우승할까? 어, 그렇죠. 물론 운동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 피지컬 좋은 반 이런 반들이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최종 우승이라든지 이런 걸 차지하는 반들은 단합이 잘된 반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단체 종목이니까 그래요. 그죠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 뭐담임이든 아니면 은 반장이든 이런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효과적으로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우리 다 같이 뭐하자, 으쌰으쌰 이렇게 해야지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고대 국가들, 아, 이 시기에 연맹왕국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의 경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단합이 잘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랑 전쟁하기로 했어. 왕이, 얘들아, 우리 쟤네랑 전쟁해야 될것 같아.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부족장들이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 너는 그렇게 싸워. 나는 나대로 따로 싸울게. 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가 전체를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집권화 또는 왕권 강화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공부 잘하고 싶어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지? 그냥 막 대충 해요? 아니죠. 어떤 방법들을 쓰나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어 제처럼 해. 가서 보고 배우죠. 그죠? 당시 고대 국가들, 연맹왕국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나 만주에 있었던 국가들보다 먼저 중앙집권화를 이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던 거예요? 중국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중국은 이 시기에는 이미 벌써 한반도보다 발전이 빨라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연맹왕국들은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가 될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진 문물의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바로 어떤 것들이냐 여기 나와있는 율령의 반포, 불교의 수용, 유교의 교육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죠 열심히 외웠죠. 그죠? 고구려의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뭐 유교 교육 한왕 누구, 신라 누구, 백제 누구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율령 이란 무엇이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가지고 율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요거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국가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서 반포 우리나라에 뿌리고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왜 받아들였느냐?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각각의 부족들이 저마다 믿는 신앙이 다 따로따로 따로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혹은 생각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수준 높은 종교, 고등 종교를 받아들여서 나머지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사상적으로 국가를 통합하고 묶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교 교육은 왜 하느냐. 아까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에서 율령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이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는 유교 혹은 유학이라고도 하는데 공자가 만든 사상과 항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들이에요. 따라서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은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길르기 위해서 는 유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거를 했던 왕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에 모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구려의 소수림왕 같은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들을 거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냐? 느 지금까지는 각각의 부족장들이 저마다의 영역을 각자 따로따로 통치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왕이 나라 전체를 직접 지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들이 지배하던 것을 왕이 직접 지배하도록 하였다. 그게 각 부를 행정 단위로 재편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왕은 자기 부족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밖에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 그런데 요로 요러 요로한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 요로 어, 요로 요러 과정들을. 어. 거쳐가면서 이제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렸던 땅을 오늘날 우리가 경기도 오산시 요런데 살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왕이 지배할 수 있는 행정 구역으로 만들고 거기에 왕의 신하를 파견해서 왕이 직접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좀 이따가 교재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각의 부족장들은 왕과 대등한 한명의 부족장이 아니라 왕의 밑에 신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만이 부족장들은 나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었다는 라 것이죠. 왕권이 비록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 각각의 부족장들은 왕의 신화가 되긴 하였지만 그 국가 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귀족이라고 불러요. 그죠? 왕 아래 귀족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모든 부족장들이 다 똑같은 귀족이 된 것은 또 아니었어요. 부족장들마다 저마다의 힘의 크기가 달랐을 것이고요. 또 부족장 아래에는 부족장을 도와서 각각의 부족의 영역을 통치하던 부족장의 신하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왕에서부터 차례차례 레벨이 등급이 나뉘는 이러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가질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특권이나 권력에도 차등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관등제 신분제를 정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자,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왕족들은 뭐가 돼요? 왕족들은 뭐라고 불러요? 진골 귀족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귀족이 6두품. 그보다 낮은 게 5두품. 그보다 낮은 게 4두품이죠. 그래서 골과 두품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골품제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골품이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등급, 높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차등을 둔 겁니다. 신라는 대략 17개 정도의 등급으로 이 권력의 크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왕족인 진골들은 최고 등급까지 가능하고 육등품은 육등급까지. 그아래는 10등, 10등급, 12등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높이 제한을 두는 이런 어떤 신분제와 관등제를 정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신분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넓은 집에 살수 있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을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같이 권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이나 사회 경제적으로도 차별을 두는 굉장히 강력한 신분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맹 왕국이 어떤 나라로 거듭난 거예요? 강력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각의 부족장들이 원래 결정했던 국가 중대사 귀족들이 거기에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국가 중대사는 왕의 결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왕의 결정권이 강력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나라가 똘똘 뭉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다른 나라랑 싸워서 더 많은 땅더 많은 사유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활발한 정복활동을 하면서 서로 전쟁을 통해서 경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은 바로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한강 유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한강은 물이 많고 땅도 넓어서 농사짓기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을 타고 나가면 중국과 외교를 하면서 선진 문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강은 지류, 그와 연결된 강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또 이들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외와 같은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또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생존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과정의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아 힘들다 뭐 날씨가 좀 이렇게 어, 어둡고 습하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이 처지는 것같아든지 물에 젖은 종이처럼 다들 이렇게 처져 있네요 음.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이야기 매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농담도 해가면서 웃겨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도를 좀 빼야 돼서 어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음. 자. 봅시다. 사세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사세기에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는 어디였다? 바로 백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백제는 고위왕 때 한강을 장악하고 관등제를 정비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중앙집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뒤에 근초고왕이 마한 충청도와 전라도, 한반도 남부지역을 병합, 합쳐,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땅이 평양지역까지 어, 공격을 하면서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하는 영토 확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 남부에 있는 공진이라는 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였다라고 해요. 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외화, 외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은그 가운데 왜 일본에게 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일본과 가장 돈독한 관계를 맺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백제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둘사이 굉장히 끈끈한 그런 어 유대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백제가 잘 나가게 되자 고구려는 그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했을 때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는 국가적인 위기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구려는 소수리 왕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율령을 반포한 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학을 교육하는 등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림왕이 그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뒤에 광개토대왕이 알다시피 활발한 정복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주지역으로 영토를 크게 넓히는 한편 한강 이부까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고요. 또이 광개토대왕 때 신라가 가야랑 외가 연합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자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광개 대왕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까지 진출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때 광개토대왕이 가야연맹을 이끌고 있었던 금관가야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금관가야의 힘이 크게 약화되고 가야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도 나타나게 돼요. 좀 이따 뒤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음. 자 한편 고구려가 한강유역까지 아니, 아니 그 때가 좀더해 보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장수왕 때에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한편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왜 그랬느냐? 평양은요, 아, 국내성, 졸본 이런 곳들은요, 전쟁하기 좋은 땅이에요. 다른 나라랑 싸우기 좋은 땅이지 발전을 하기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곳이었어. 그래서 평양으로 옮겼던 겁니다. 평양은요. 대동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큰, 큰 강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어요. 한강 유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교류 외교하기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으로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장수왕은 남진.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강 지역을 장악하고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한강, 한성의 수도가 있었던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는 것이에요? 웅진, 공주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고구려의 유협에 맞서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른바 나제 동맹이 성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가장 발전이 늦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신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발전이 가장 늦은 나라는 왜 신라였을까? 네, 발전하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 신라의 지리적 위치를 보니까 고구려랑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발전이 가장 늦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제와 낮의 동맹을 맺게 되면서 백제의 도움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신라가 본격적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뒤를 쫓아서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세기 경에 가게 되면 은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 신라는 지증왕이랑덕풍왕때 크게 발전합니다. 어, 제도적으로도 발전을 하고요. 또 영토적으로도 크게 발전을 하는,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됩니다. 자 한편 백제의 경우에는 다시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발전을 거듭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웅진에서 사비지역으로 성황때 수도를 옮긴거예요자 웅진. 애당초 왜 웅진의 수도를 잡았느냐. 한강유역을 빼앗기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웅진의 수도를 잡았잖아요. 웅진도 마찬가지로 방어하기 좋은 곳이지 발전하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발전에 유리한 사비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이고요. 이후에 나제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나제동맹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으면은 한강 북부는 상류는 신라가, 한강 하류는 백제가 나누어 먹는다라는 게 원래 나제동맹의 약속이었는데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하자 신라 진흥왕이 바로 백제를 배신하죠. 그러면서 원래 사이좋게 나눠가는 게 약속이었는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혼자 독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를 더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백제의 공격 목표는 고구려에서 어디로? 신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6세기 한반도에서 있었던 삼국의 어, 발전과정 그리고 경쟁, 항쟁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의 과정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4세기, 5세기, 6세기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발전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아볼 수가 있냐면요. 당시 중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른바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때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면 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우나로 바빴어요. 한반도랑 만주에 제대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빴기 때문에 한반도나 만주에 있는 나라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되게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선진 문물도 많이 전해줬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6세기 말에 중국이 통일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중국 내부로는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자신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찾아서 제압하려 합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 바로 옆에 있는 무엇이었다? 고구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를 두 차례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배웠다시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한편 수나라는 고구려를 무리해서 계속해서 침공하다가 많은 국력을 써버리게 되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는데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고구려는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 역시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공을 하게 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여기 실패자가 빠졌네요. 고구려는 뭐 안시성 전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죠.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라고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한편, 백제의 공격 목표는 고구려에서 뭘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어요? 신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시기의 신라는 백제로부터 상당히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이 백제의 압박을 좀 이렇게 막아보고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고구려 신라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줘요. 왜? 열받잖아, 그지 한강 유역 뺏어갈 때 언제고 이 지역에서 보아달래 어. 그래서 고구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도와줄 수 있다. 한강 유역을 내놓으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고구려에게 거절당한 신라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엔 당나라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나당 동맹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나 당의 동맹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당 동맹을 통해서 백제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왜 일본에게 가장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나라 어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제였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을 왜가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백제 부흥을 도우려고 해요. 물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만 왜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이두 나라의 국가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백제 고구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나당 동맹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은 고구려 백제 멸망하고 나면은 평양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가 차지한다라는 것이었지만 막상 고구려가 없어지게 되자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당나라가 신라를배실 때릴 것을 신라는 예측을 했을까요?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상했을까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을 했죠. 왜? 자기도 동맹 맺었다가 배신해본 경험이 있거든 그지 자, 그래서 당나라가 이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라. 어, 당나라랑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신라가 육지에서는 내소성 전투,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당나라는 한반도의 지배를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고요. 676년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여러분들 중학교였다고 라 한다면은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짧게 1시간에 요약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립과 통일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재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자느라고 서만 들었던 학생들 어 요거 같이 정리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좀뭐 하봐 어, 쳐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건국하였다. 부여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고 한군현을 공격했다. 과거 한 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어 직접 설치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군현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이세기고비주십시다 고국 천황 때 오게 되면서 오부를 방위명으로 개칭하였다.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오부는 각각 부족장들이 다스렸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위명으로 개칭하였다. 동서남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던 영역을 왕이 직접 지배하는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그 다음 그 밑에 줄로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사이 표시 넣고 미천왕 하나 더 넣도록 합시다.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교재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자 미천왕 때낭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낭란 지역을 공격을 해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해 요 평양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좀 써놓도록 할게요. 자, 낙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은 여러분들 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옛이조선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현을 설치했는데 총 4개를 설치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남한. 한나라의 군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하나가 바로 이 낭랑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평양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낭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낭랑을 정복한 것은 이후에 고구려의 발전을 굉장히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돼요. 고구려의 경제나 문화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 자그 뒤에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량을 반포한 왕 아까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나요? 소수림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수림 왕. 자 태학이라고 하는 거 설명 안 했는데요. 태학은 주로 유교를 가르쳤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 교육기관. 오늘날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설치했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자, 신라 백제 온조때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한강지역에 살던 토착민들이 결합해서 세워진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라, 진한의 작은 나라예 사로국에서 출발했고,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을 하다가 무순왕 때부터, 내부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산습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대요. 어, 중학교때 배웠죠. 원래 신라의 왕은 거석 안에서 차차고궁에서 이사금급에서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했다고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어,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장, 대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립간이라고 하는 대군장이라는 뜻의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라의 왕의 힘이 어떻게 되었다. 강해졌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렇 어, 그렇기 때문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할 수 있었겠죠? 자, 가야, 전기 가야 연맹은, 이런 시기에 가야 연맹은 금관 가야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미쳐십시다 누구의 공격으로? 신라를 돕기 위해서 왔던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이후에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음. 자, 삼국 초기 각국가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 넘어갈게요.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넘어가는데 동그라미 3번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불교 수용과 더불어서 같이 했던 일 무엇의 반포였어요? 율령의 반포였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율령의 반포. 자, 아 보시다 백제에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관등제를 정비한 왕 정비한 왕 누구였나요? 고이왕이었어요. 3세기 고이왕이었고 그래서 4세기 근초 고왕 때전성기를 맞이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광객토대왕 소수리왕이 체제 정비한 것을 바탕으로 밑줄칠게요. 만주 대부분 차지하고 한강 이북을 점령하고 신라 요청으로 가야의 외와 가야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를 공격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고구려에서 중국과 교류하고 남진정책을 펼쳐서 한강으로 천도하고 한반도 진주, 진, 중부지역으로 진출한왕 누구였어요? 장수왕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었어요 자 6세기 신라는 지증왕 복북왕 때큰 발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증왕 때 믿주십시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요 중국식 멍칭인 왕의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산국 오늘날 울릉도를 정복을 해서 영토를 넓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서 6세기에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던 왕 누구예요? 미쳐십시다. 법흥왕때 불교공인 율령반포 그리고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금관과열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중앙 학교 그때 대한제국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조선의 고종이 이제 나도 황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를 선포하면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연호는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서기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앞에 연도를 이름을 이 붙이고 연도를 다시 셌어요. 예를 들어서 고종이 황제가 된지 5년째 되는 해는 뭐라고 불렀냐면 은 광무 5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요거를 연호라고 하는데 연호는 어떨 때 쓰느냐? 황제가 쓰는 거라고 그랬어. 왕이 자신의 힘이 강해졌음을 과시하고 싶을 때 새로운 연호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같은 황제의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또 연호를 사용하기도 해요. 네,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랑도를 개편하고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대가 야 정복하고 함경도를 진출한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진흥왕이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아까 뭐 설명해도 내용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화랑도를 개편했다. 이거 뭐냐면요. 원래 신라에는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조직이 있었어. 진흥왕 때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청소년 단체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7세기 수나라 당나라의 공격을 고구려가 잘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제의 압박으로 신라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후에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 장악하려 하자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의 침략을 막아내고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확인 문제 봅시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윤령 반포한 고구려의 왕. 소수리 왕이었어요. 백제에서 한강 유역 장악 관등제 정비한 왕 누구였나요? 고이 왕이었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를 정복한 왕 진흥왕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